다시 찾아야 할 희망. 하도 답답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전 과거에 한참 주식이니 펀드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뜰때 장인의 한마디가 있어서 펀드란 놈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장인은 적금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펀드로 50% 이윤이 됐다느니 100%까지 됐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장인어른의 귀에 들어왔었습니다. 장인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적금으로 있던 돈을 저에게 주면서 자네가 이 돈을 한번 굴려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전그 돈으로 지금 시기라면 잘 굴리면 50% 이상의 이율을 남길 자신감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약 10% 정도의 이윤은 장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내 수익금으로 챙기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당시 잘나간다는 펀드를 찾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후약한 달이 지나다 보니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10% 정도의 이윤이 생겼죠. 전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이윤으로 주식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가 저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길이 다가왔던 것이란 걸 지금에서야 깨우치게 됐던 거죠. 전 펀드 투자금에서 약 500만원 정도를 뺐습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몰라 화페에도 가입해보고 이곳저곳 나름대로 인터넷도 뒤지면서 좋은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많은 종목 중 정말 하루에 상한가를 치면서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더군요. 욕심이 이때 생겼습니다. 상한가를 계속 치는 종목은 살 수도 없고 해서 몇 가지 잘나가는 종목을 찾아내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한 후살수 있는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상한가를 치던 종목이 어느 날 풀리는 것이었죠. 기회는 이때다시 퍼한현 투자금의 50%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왔다갔다 하더니 다시 상한가를 치더군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상한가 근처에 갔더군요. 전도 욕심을 부려 나머지 자금의 50%를 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주식하겠다고 찾은 금액 전부를 몰빵한 셈이죠. 다행히 주가는 상한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게도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갔다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였죠. 전 그래도 설마 이게 잘못되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놔두었습니다. 대박을 꿈꾸면서 말이죠. 그리고 잠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이후 약 30분 정도 일을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하안가에 있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잘 나가던 게 그것도 상한가에 있던 게 30분 안에 하한가로 갔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매도를 넣었지만 팔리지도 않기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렸는데 이것이 다음날 도 하한가로 가더군요. 결국 내 토막 났습니다. 500만원이 50만원 되는 순간이었죠. 이때 주식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겐 펀드에 들어간 돈이 있기에 다시 공부해서 벌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시장이 들썩하는 겁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니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흔들리는 겁니다. 펀드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기에 안 되겠다 싶어 펀드에 들어간 자금에서 50%를 뺐습니다. 일단 이 돈으로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주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돈은 줄어들고 결국 잘못 건드린 코스닥 종목 중 상패까지 맞이하는 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손실을 갚을 길이 없어 카드론으로 대출까지 하고 개인적 금통장도 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 7천 정도 깨졌으며 현재 빚은 5천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제 심정은 죽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생각도 안 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돌아오는 카드빚도 못 갚게 생겼군요. 남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죽음의 문턱이 나에게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 참 허무하도이다. 이번 주 이런 일들을 와이프에게 모두 알리려 합니다. 그래서 현집을 전세로 주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4에서 5천 정도 차액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돈으로 일부 빚이라도 갚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결국 제 욕심이 불러일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대박을 꿈꾸며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힘들고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것이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번의 여윳돈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전 이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과 쓰라린 경험으로 죽음까지 생각해 본 나로서는 이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고수님들과 저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 계시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노후자금 5억원과 빚더미 저는 주식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세월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라곤 빚만 쌓여있네요. 제가 주식을 알게 된건 10여년 전에 명태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친구놈이 주식으로 한강으로 간 후에 도대체 주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친구와 같은 바닥까지 들어왔었지요. 나이다 처먹고 와서 노후 자금으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5억 원을 날리고 담보대출에 빚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나 잘났다고 인생 살아왔는데 내대굴빵만 믿다가 비통수수 차례 까졌습니다. 한강 후우 세번은갈 뻔했습니다. 깡통도 여섯 번은 찼지요. 지인들까지 영 먹이고 말이지요. 세력이란 놈들이 대굴박을 어찌 일개 개미 대굴박으로 이긴답니까. 그놈들 유학파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엘리트라고들 하지요 아마도. 개미들 등골 빼먹으려고 대굴박 굴리는 놈들을 무슨 수로 당해요. 걔네들 뒤에 정부라는 멍멍이 같은 패거리들이 있는데요. 가들이 가들이 만들어서 개미들 오면 발라먹는 게 바로 주식이고 선물이고 파생입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고 주식하는 개미들 있음 당장 때려치우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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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비슷하겠지만 들어보실래요. 처음으로 주변지인 말 듣고 주식을 사서 마냥 놔뒀지요. 상승기라 그런지 무지하게 오르더라고요. 2년 만에 5배까지 갔었지요. 계속 놔뒀지요. 그랬더니 산 가격대로 다시 오네요. 이런 왜? 살 줄만 알았지 팔 줄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면 마냥 오를 줄만 알았으니. 그런 게 같은 경우를 당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오르면 무조건 팔자하고 벼르다가 눈에 쌍심지킨이 보이는 게 맨날 상종같이는 테마주들이네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테마주에 올라탔는데 어쭈 구리 수익이 나네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털어놨는데 조금 오르나 싶더니만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다가 하한가로 내리꽂네요팔 기회를 전혀 안주니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하한가 몇 번인가 쳐맞고 간신히 나왔는데 잔고에 20% 남았네요. 그리고 상패된 종목인데요. 늘 생각에 내가 사면 오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다가 나도 상패 네번 당했습니다. 재무제표 물론 흑자에 좋아서 들어갔는데 본식회계나 사기친 것들이니 설마 안 했겠어요? 아시는 종목일지 모르나 그 당시 상패당한 종목이 네오스미테크 토자이 홀딩스 SSCP였습니다. 믿고 있다가 상패당했어요. 그것도 기업 관련 쪽 아는 검사가 이미 알려줬는데도 아닐 거라고 고세게 믿고 있다가 당했지요 내 마지막 상패 종목이 경남기업이었지요 은행의 자금관리 쪽 임원을 알아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대출해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니 믿었지요 그런데도 상패 이런게 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를 마세요 그 이후로 그 인간하고 연락도 안하지요 믿을건 뭐다 내거알 네, 그 두쪽밖에 없습니다 차트 차트 맹신하다가 이김이 쫄딱 망한 사람이 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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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에서 10주 사놓건 최소 100%에서 300% 간 종목이 여러 개 있었지요. 팔지도 않고 보면서 속을 날마다 끓이고 있었지요. 그때 공포에 쫄지만 않았어도 개미들이 사면 백날 하락만 해서 하락하는 건잘 견디는데 또 상승 조금만 해도 떨어질까봐 바로 팔게 되더라고요. 쥐꼬리만큼 먹고 나중에 보면 수백대가 있고 말이지요. 상승할 때 끝까지 가는 게 실력이라면 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하락은 잘 견디고 상승하는 건 개미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미들에게 단타는 숙명입니다. 하루라도 안 사면 손가락이 좀 쑤셔서 말이지요. 사놓고 2에서 3일 만에 안 오르면 못 견뎌서 팔고 다른 종목 사고. 그런데 판 종목이 올라갈 때속 뒤집어지지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단타의 그 짠의 탐. 죽이지요. 오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그러다가 조금 수익나면 고수가 된 양. 주변의 전날이 자랑질하고, 한턱내고 말이지요. 주식 고수가 된 양, 갈쳐준다고 깝쳐대고요. 그러다가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죄다 깡통 만들고 욕먹고요. 마누라 몰래 주식한다고 궁둥이에 물집 생길 때까지 퍼져있다가 나오는 뱃살에 주름왕자, 새기고 버거워하고 말이지요. 몸몸에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었는지 죄다 사이트 뒤져 서리쳐봐야 뭘 아나요? 안 그럼 불안하니까 전날이 공부랍시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내가 산 종목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요. 맨날 쳐내리기만 하고 말이지요. 그나마 수익 낸 종목이 있는데 저 물려서 2년 만에 본전 되고 조금 더 오르길래 팔아서 그게 젤로 수익 낸거네요 개미는 잘해야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면 하락이니 본전 오면 팔궁리만 하죠. 그게 더 갈지 말지 그건 둘째고 무조건 내 사전에 손해는 안 본다 하고 온전만 하라 당장 판다 하고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는 것이지요. 손절 손실 나면 손절해야 한다고들 하니까. 사자마자 손실 날 때마다 손절했더니 어느새 깡통입니다. 그게 얼마 못 가더라구요. 한 번은 증권가 임원 후배놈에게 잘갈 종목 좀 추천 좀 해달라 했더니 6개월 안에 세배가 종목이니 기다리면 된다네요. 그래서 사놨지요. 그런데 맨날 또이또이 또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팔고 딴거 샀지요. 그러다 다쳐 잃고 멍하니 있으니 그때쯤 그 종목 정말로 몇배 상승해 있네요. 한국 사람 치고 냄비 근성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개미들은 다 냄비입니다. 전날이 깨져봐야 냄비가 고추장된다네. 그래서 장투한답시고 한 종목 사놓고 2년 넘게 기다려니 김이. 투막나고 팔았더니 더 떨어져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알고 봤더니 갑자기 부채비율이 800배를 넘겼더라고요. 장투도 정말로 종목 잘 골라서 해야지. 속 썩는다, 속 썩어요. 사채도 세번 써봤지요. 이자로만 5천만원 나갔고, 은행이자로만 해도 3천만원에 스타론이자로만 해도 2천만원에 어연 주식한지 10여년 만에 5억이란 돈이 나의 노후자금은 다 날아가고 주택담보로 2억에 빚을 안고 있네요 언제 때가 되면 자연인이 되어서 들어가야지 요산으로 아무래도 개미는 저평가 우량 성장주에 사놓고 까먹고 있다가 오르면 파는게 장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한답시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초조해봤자 몸만 망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위엔 바란대로 몇주사는 것들 수백간 것처럼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서 남는 시간 즐기는 게 아무래도 최고인 듯하네요. 문제는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만 해결해 놓으면 마음 편하게 수익 낼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늙어가니 별 미련도 없네요. 마누라에게도 산에 가서 살자고 꼬시는데 불편해서 싫어하는 모양새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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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식으로 배운 게 많아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참네. 그렇네요. 주변인에게 돈 벌면 잘해주려고만 생각했는데. 피해나안 주었나 미안할 뿐이고요. 죽기 전까진 신세진 것들 다 갚고 배풀게 베풀 있음 베풀다가 가야지요. 다음 생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업보는 이 생에서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인생 목표네요. 그럼 모두들 성투하시고 힘내시고 절대로 졸지 마시고 늘 당당하시고요. 주어진 삶의 매순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